너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악에 갇혀있어 너이번에 갇혀있다고 뚫고 나오지 못 뚫고 나오라고! <웃음> 아! <웃음> 오늘 또 뭐하는데? 오늘은 레슨이에 레슨이요? 근데 레슨 잘 못하는데? 근 이제 일반 레슨을 했고 오늘까지 이 뭐예요? 요오늘한번 아바타 레슨아바타 레슨이 뭔데요? 주모, 우때지리을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 저희 시작할게요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리 우리, 우리, 우리, 우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뭘 불러요? 슬리퍼 손에다 껴주시고 들어가세요 손에다 껴주세요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아 다린 줄 알았네 자기소개 좀 할게요 저 혹시 누구로 알고 계세요? 음. 아니. 아, 아니에요. 제 이름은. 카티아나. 카티아나. 유리에브나 베르체노바입니다. 유리, 유리에브나 베르체노바입니다. <웃음> 네. 이제 이제 진작에 레슨 한 분이세요. 아... <웃음> 아 네,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리노에 빙의해서 춤을 추세요 추세요 모텔을 넓게 쓰세요 바쁘네 진짜 너무 잘 들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이 자기주장 강한 베토벤이 뭐냐 이베토벤 뭐지? 되게 자기주장이 강해 베토벤 혹시 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많이 좀 복잡하고 많은 네. 걸 표현해야 되는 게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거, 그거 근데 그거 저도 몰라요 근데 그거 저도 몰라요 <목소리> <목소리> 저 모른다고요 아, 모른다고요 <웃음> 장난이고 알려줄게요 알려주고 싶었던 게이 곡의 구조가 좀 시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 곡이 30번, 31번, 32번이 제일 이제 후기 소나타의 첫 번째 그런 곡인데 1학장 알죠? 이건 진심으로 하는 레슨이에요? <웃음> 진심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지금 어 일단은 섹션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섹션을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지금? 아니 노래하는 음... 좀 차이가 좀나게아 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혹시 연필이 있어요? G로 쓰시고 왜안 나오지? 음 체크... 어왜안 나오지? 어 이상하다 <웃음> <웃음> 여기는... 아, 아 까먹었다 사실 까먹었다 근데... 연필을 하도 오랜만에 썼어요 연필을 하도 오랜만에 잡아가지고 그러면은 한번 가봅시다 다시. 악보 보고 쳐봐요. 아니 너너너너 no, no, no, no. 여기 작아지지 말고 이거랑 이거를 약간 차이를 조금 더볼수 있어요. 그냥 진짜 얘는 피아니시시시모라고 생각해봐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웃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너 지금 이게 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웃음> <웃음> 너무 잘하잖아! <웃음> 아니 지금 너무 잘했어! 지금 너무 잘하잖아! <웃음> 아나 진짜 위험느끼네 아나 진짜 위험느끼네 <웃음> 여기서부터 갈까요? <웃음> 근데 내가 하나 더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한 번만 쳐볼게! 네. 이건 또 진지해 지금 내가 이걸 안 쳐서 한우리만큼은잘 치지 못하지만 이게 1 6분 음표가 아니란 말이죠 한우리가 치는 거는 되게 부점처럼 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딱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뭔가 딱 임팩트가 강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꾸미몸이 아니라 이것조차 다 멜로디 란 말이죠 들려줘야 되는 거잖아 일단 한우리한테 들려야지 사람들한테 들려줄 것 같아요 한번 어, 여기서부터 천천히 쳐줄 수 있어? 진짜 피아니 시모로다 들리게 정말 <웃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 정도로 연주를 어느 정도 들으시다가 악보를 확 닫아주시고, 바닥에 던지세요. 굿, 굿, 굿, 굿. 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뭐 하는 거야? <목소리> <목소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목소리> 너 지금. 내 악보 안에 갇혀있어. 너 지금 이 악보 안에 갇혀있어. 너 그거 알아? 너이 악보 안에 갇혀있다고. 뿜 나오지 못해. 아! <웃음> 봐봐, 뚜꾸 <뚫고> 나오지. <웃음> 봐봐, 뚜코 나오지. 자 따라해봐. 자 따라해봐. 네. 소리 쳐봐. 소리 쳐. 소리 쳐. 소리 쳐봐, 조금이라도. 너 조금이라도 소리 쳐봐. 아더더더아더더 더. 더. 아. 더. 더. 아. 아. 그래 그거 래그야 잘했어. 그래 그거야. 잘했어. 방금 앞으로 뚫고 나온 거야. <웃음> 이거 끝나고 제대로 레슨해 줄게요. <웃음> 다음 가 보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제시를 하고 한옥 타브 위에서 제시를 하는 거면은 딱 그냥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나는 정말 일차원적으로만 생각하면은 메아리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에 갭 차이를 주면 어떨까 싶어요 한번 해볼까요? 오! 그치! 그치! 그치! 그굿 <웃음> 여기가 나는 약간 좀 되게 음도 계속 이거고 여기서 한번 바뀌잖아요 내가 네, 시범을 그럼, 보여줄게요 제가 시범을 보여줄게 이렇게 좀 그냥 정체되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움직이는 건이 도로에 도로 올라가는 부분. 느낌 먼저 알겠죠? 어땠어? 어땠어? 괜찮았어? 괜찮았어? 네가 응. 뭔데 나를 평가해? 근데 뭔데 나를 평가해? <웃음> 네. 나는거또 <라는 거야>? 물어보셔서. <웃음> 아, 미안. 다시 다시 다시 할게. 오케이 여기가 결국에는 피아노거든 샘플에 피우 피아노라고 되어 있잖아 피... 이게 그냥 지금 들리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치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 성부도 다 나뉘어져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부라는 거다 들려줘야 돼 이게 그냥 화음이 아니야 이것도아 페르마타니까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되게 딱 이거 되는 그런 느낌이잖 여기서 너가 그냥 봐봐 다다 아무도 집중 안해 이렇게 되면은 여기, 아... 여기서부터 만 넘어가는 것만 해보자 아 아는 척 연기하느라 힘드네 아 진짜 아는 척 연기하느라 힘들다 사실 나도 모르는데 사실 나도 모르는데 아힘 빠지는 느낌이 없잖아 이게 없는데왜 그래 왜왜 힘이 왜 빠진 거야 그래, 그래, 그래. 아, 힘이 왜, 왜 빠진 거야 피자, 피자 못 먹어서 그래 피자 못 먹어서 그런가 갖다 줄까 피자나 <웃음> 아니 괜찮아 아니 아니야 괜찮아 다시 한 번만 하고 넘어자 거기서 포르테 시모 어디서 나오게 이 곡에서 난 이미 다 스캔했지. <놀람> 그치. 딱 여기밖에 안 나와. 이 악장에서 포르테시모는 이 처음 이 따다다다, 아다다다라라라란 이거 나올 때만 나온다는 거야. 그니까 러 포르테랑 포르테시모랑 다르게 쳐야 된다는 건뭔 말인 줄 알겠지. 딱 그냥 나는 여기가 좀 달랐으면 좋겠어. 이걸 속내. 근데 이걸 속내? <웃음> 순진하긴. <웃음> 순진하다. <웃음> 아니아니야 작아지지 마. 작아지지 마. 너 지금 작아지고 있어. 이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어 좋아. 응, 음, 여기는 쉼표가 빵빵. 하고, 이제 여긴 심표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난 달라야 된다. 여기는 그리고 심지어 또 스타카토가 있고, 여긴 또 스타카토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커지는 그갭 뭔지 알겠어? 이야기 힘들지? 약간 혹시 이야기 힘들어? 아니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사전에 차단 당했네? 훨씬 훨씬 나 약간 이런 식으로 나는 조금 너가 악보 꾸려갔으면 좋겠거든 악보에 쓰여져 있는 대로만 쳐도 되게 다채롭게 들려진단 말이야 이미 베토벤이 그렇게 써놨어 너무 친절하게 운나 코로나 밟으라고 써놔줬잖아 너가 이걸 절대로 무시하면 안돼 그러니까 이 베토벤 곡 말고도 다른 모든 곡을 칠때 그냥 악보를 유심히 좀 많이 들여다봐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 또한 고정관념이야 근데 이것 또한 고정관념이야 농담이야 농담이야 어쨌든 악보대로 나는 쓰여진 대로 좀 쳐줬으면 좋겠어 만약에 네가 내가 지금 얘기를 한 거를 귀담아 듣고 동의를 한다면은 어떠한 새로운 곡을 칠 때도 사실 레슨이 필요 없게 되는 거잖아 우리 둘다 배운 거야 같이 연구하면서 너도 나처럼 이런 식으로 연구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은 훨씬 많이 늘것 같아 혹시 오늘 레슨 어떠셨어요? 너무 좋고 좋은 아이디어 많이 알려줘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될까? 누아스킨거 같은데? 평소에 했죠? 저거 마트클리스 가장 처음이 거고 최고야, 바닐라 김현대요 모스크바의 영역이라고 주인공의 피아니스트가 빙의되는 웹툰이 있어요 저는 원래 김경민이 맞고요 지금 영원이저 <음> 응. 안에 있어 오! 어? 여기, 여기, 게들어기면기여를 보니까 어때요? 여 궁금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한 여기, 여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도기 여기, 여기, 여기, 도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좋 여기, 여기, 여기, 여기,